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드쌍둥이의 티비 미국 한국 해외쌍둥이 구독해주세요 정풍, 정풍. Yeah. 나는요, 이세계 가장 제일 가는 장풍도사다! 여자친구 뭐 부탁할 거 있어? 오빠, 어? 그런데 진지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 어? 좀 하늘에 있는 별좀 따줘. 하늘에 있는 별좀 따줘? 알았어, 난 모든 일다할 왜계인 어, 뭐 들고 있네 에이, 예! 바로 아, 못 하려거든. 이건 가져가야겠다. 예! 예! 예! 예! 바이바이! 어, 어 그래서 왜계인나 네가 준게 바로 이건 와, 이건 팝핑캔디고, 이건 아이스크림이네. 자, 이제 먹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딱히 맛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핑캔디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말고 저희 파팅 캔디 들고 오는걸 훨씬 추천합니다. 예, 예, 캔디 들고 시면 추천합니다. 아아 예, 다시 이거 말고, 그거. 이야, <끝> 아유.